네이 세균을 네기균이면 되겠어요 네, 네. 오늘은 뭐, 제가 뭐, 받아리겠습니다아 제가 절각 찬게 아예 없죠 아, 아, 아. 제가 좀 위험하니까 네. 다치실까봐 하시는 분네자 치명적인 것같아 네. 오늘 대참이라는 기술을 요거요? 거곱병그 거기에 촛대 뭐, 어떻게 하죠? 저뼈잖아요 이게 이거 강목들은 거처럼 되겠잖아요. 그렇죠. 초보는 초대차가 네. 되겠다고 해서 네. 이 발바닥 이렇게 들어보면 아치 있죠. 네. 네. 이 아치의 뒷부분으로 네. 이 초대뼈를 강히 차는 거예요. 네. 한번 차보시래.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차보시게. 네. 이게 초대차이구나. <웃음> <웃음> 자. 아니 이게 자기. <웃음> 이거 발바닥 갇히기 같은데요? 어, 아닙니다. 이거를 만약 신발을 신었다고 해야겠어요 조폭 영화 보면 이거 하나 습니까 이거 보통 애들 세워놓고 이렇게 애들 세놓고이 새끼들, 이네들 이렇게 되겠어요. 네. 네. <웃음> 근데 보통 그 친구들 이렇게 구둘 신으니까 안코로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차죠. 아, 네. 근데 이제 뒷구로 걸어차면 확실히 <웃음> 충격을 줄수 있는데 이렇게 차는 겁니까? 미는 겁니까? 들어서 던져줘야죠 네, 다 그렇죠 다시 한번 석실래요? 지금 중요한 걸 까먹었어요 네. 뭘 까먹었을까요? 오금질! 그렇죠! 오금질 하면서 나이스. 자 이걸 이제 연습을 할건데 요것도 분발 계승에서 하실거예요 먼저 앞발로 오금질 했다가 우리가 체중이 뒤로 이동되면서 앞발로 뒤로 더 자주시는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상한 방법이요 이렇게 쳐 보세요 뒤에는 오금질 하지 말고 이렇게 쳐 보세요 발에 힘이 잘안 실리거든요. 라네 아, 근데 뒤에 오금질 하는 사람어서 한번 보세요 그러네 그딱 균형이 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걸 연습하는 겁아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오는 거를 이 그렇죠 네이해 가비심이 나와요 네자한번해주세자 먼저 왼발부터 시작 하나, 아홉, 열, 에잇! 벌써 안정적으로됐어 아, 전, 택견 염재 지금까지 제가 가르치면서 음. 이렇게 빨리 정하신 음. 거 없잖아. 네. <웃음> 자, 그럼 네. 이번엔 진짜 열 번을 한번 맞춰볼게요. 네. 타격을 하시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넷. 네. 됐어? 자, 자, 이거 하실 때, 네. 발을 찬다고 해서 네. 몸이 이렇게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균형을 잡으려면 이게 나갈 거예요 어? 네. 다시 보세요발 뻗어도 발 한번 뻗어보실래요? 아. 네. 네. 네. 오금질이 되면서 상체를 서주셔야 돼요. 네. 네네. 그래야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네. 얘를 뻗으면서 뒤로 가면 몸 힘의 흐름이 뒤로 가버리기 때문에 발에 힘이 안 실려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조금만 상체를 앞으로 당기면서 움직이면서 찬다. 이런 느낌을 로각도 해볼게요. 자, 여섯, 열, 백 이번에는 그거를 거꾸로 해볼게요. 우리 앞뒤 발때 있죠? 앞, 뒤 네. 앞.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귓발이니까 거리가 좀더 길어지는 건 어떻게 있어요? 좀더 귓발은 힘있게 쳐줄 수 있겠죠. 네. 거리, 가속도. 네. 는 무엇이다? 힘.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발이 훨씬 더세야 되죠. 자, 뒤로 오금질을 했다가 강하게 탈탄력. 하나, 더 낚시요. 하나, 오금질 했다가 빵, 그렇죠. 놓고, 둘, 셋, 넷, 넷. 아, 지금 다리 너무 오금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일자로 밀어버리니까 이 무릎에 충격이 와서 강하게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오금질을 했다가 살짝 줄들어야 돼요. 들어서 앞으로 던져주시는거죠 아.. 그게나가게 그러니까 아닌가? 그렇죠 지금입니다 택견명제 네. 네 좋습니다 이제 하고 미안해 네 그러면은 네. 오금질 하면서 들, 들어서 가면은 네. 네 실제로 오금질을 한 다음에 차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네 여기서 들면 이미 오금질이 다 내려간 상태에서 차게 되 그래서 선생님 발이 늦어서아그런거요 늦어서 네. 하나, 하나. 빵! 둘 그렇죠, 이거죠 네, 둘 빵! 다섯 예, 네, 좋아요 여섯 손에 어땠어요? 발이 닿는 느낌이 아, 느낌, 느낌 좋은데요? 느낌 좋죠 음, 네이 네. 모금진이 잘 안되는거 같아요 아직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요거를 이제 모금진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쭉맞춰주셔야 돼요. 툭툭 이렇게 맞춰줘야 이제 발끝에 힘이 생기는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네 뒷발 하나, 뒤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오다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셨죠또뭐 배우셨죠? 나하기그 다음에 팔나하 뿌리기 하나, 에나그 다음에, 하나, 초대차기죠, 초대차기 초대차기 이두 가지 기술 그러니까 스텝은 기술이라고 보기좀 그렇고 이두 가지 기술만 잘 쓰셔도 후신술이 가능하죠 동시에 하세 동시에 그렇죠 아, 동시에 하는 거보다도 이렇게 서 있다가 상대가 눈을 때리고 막 쳐주면 충분히 후신술이 겠죠 그렇죠? 뭔가 배우셨으면 바로 적용할 수있 5분지을 살짝만 주면서 앞으로 보내줬다가 뒤로 왔다가 팍 쳐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할게 기5분지빡 응. 좋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많이 오지 마시고 살짝만 하나 빡빡 하나 왜 자. 그냥 차면 안 되죠? 그냥 차도 되는데 그냥 차면 힘이 안 나와요 아. 좀더 탄력을 아. 얻기 위해서 살짝 왔다가 네네 자, 준비 하나 빡 오케이 자, 다시 한 번. 우지 낳았니다 하나, 쓱, 딱. 네, 주위. 하나, 쓱, 오케이. 여기서 칼을 충분히 넣어주셔야 조금 더 발이 릴수해겠죠 다시 한번주비 하나, 쓱, 오케이. 지금 발안눕어서발을들어서 하나, 쓱, 오케이. 네. 어, 기분 좋아. 아, 좋아요. 아, 기 좋아요. 아 이거 브레이크 최선을 들었네. 사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자, 여기서 있다. 네. 진짜. 아, 그속도로 하나 그 속도로 쓱, 네. 자, 이 기술은 일부러 연습도 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아, 선생님 또배우를하시니요아이거는 네. 네. 액션에서 되게 잘쓰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저한테 활기 뿌리기를 해보세요. 슥 내가 받아쳤어. 그럼 선생님이 살짝 뒤로 피하시는 거예요. 아슥빡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여기서 주고 이렇게 바로 때릴 수도 있죠.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뒤로 살짝 한번 주라고 하냐면 오금질 연습하려고. 네. 제가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마! 슥! 좋습니다. 좀만 이 있어야 마! 슥!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자, 소리 뻗 반대, 어, 반대쪽, 네. 반대쪽, 한 번만. 자, 일단 모양만 앞으로 살짝. 슥!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허! 허! 허! 허! 허! 허! 요합니다합니다 저희 뭐지금하나씩은아니죠 네네. 자, 하나, 팍, 스 아, 지금 지금 지금 칭칭이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칭금 네, 이칭죠칭칭칭칭칭칭칭지칭 준비 어, 하나, 칭칭칭이칭칭칭렇칭칭칭칭 들어줘. 네. 칭칭칭칭칭는 같이 칭칭칭칭칭칭칭칭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마지막 한 번만 딱 하고 네, 준비 하나 네, 슛! 좋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아, <웃음> 그렇죠. 아, 자, 준비 하나, 둘 라스트 라스트 한 번만 더. 지금 비슷했는데 강좌 안하고 네. 조금만 더 빨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어때요? 아파 아플 때 제대로 들어다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내가 아파야 되는데 네. 자, 준비 자, 하나 둘 아, 좋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아, <웃음> <하>, 들어왔을 때 <웃음> <손등이> 굉장히 이 넘겨요 <웃음> 너무 늦은 날이 시작된다 아. 라인는중요하 다음주에 지도자 과정 시작할까요, 그럼? <웃음> 어, <웃음>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해, 해 나가시고. 네. 그러면 다음주에도 뵙는 거예요. 수고하셨습